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입니다 오늘은 옆면에 있는 몸통의 옆부분에 있는 근육의 운동을 해볼 거예요. 측면에 있는 근육들을 잘 단련을 시키시면 등쪽에 있는 근육, 옆구리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골반에 엉덩이에 있는 근육까지 다 단련이 돼가지고 몸이 슬림하고 올바른 자세를 더더욱 잘 유지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균형도 잘 잡히는 몸매가 될수 있고요. 허리가 길거나 아니면 골반이 불균형이 심하시다던가 어 그런 분들 골반이 밑으로 빠지신 분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뜰을 업 시켜 줘 가지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허리도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랑 함께 끝까지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목소리> 우선 서 있는 자세에서 링을 발목 사이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한쪽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균형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양손은 합장.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내려놓지 않으신 상태에서 링을 조여주실게요.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골반을 조여서 복부를 조여서 중립으로 놔주시고요. 그러면 10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이기 하나.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둘셋후 들이마시고 넷후 다섯 여섯 너무 세게 안 조이셔도 돼요. 일곱 여덟 아홉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열 반대쪽 다리를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더 들이마시고 하나, 후, 둘, 발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셋, 후, 복부 조이시면서 넷,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발등은 바닥에 내려놔주세요. 그래서 어깨 넓이 팔 길이만큼 옆에 두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링을 살짝 누르시면서 사이드 스트레치 다시 들이마시고 둘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셋 그 대신 키는 커지는 느낌으로 들이마시고 넷 옆으로 가시면서 몸이 꾸겨지시면 안 되고요. 쭉 펴주세요. 다섯 후 여섯 아래쪽 손도 눌러주셔야되는데 이때 어깨가 올라가시면 안 되고 어깨를 내리신 상태 일곱 어깨를 내리면서 눌러주세요. 여덟 아홉, 열, 반대 방향 한번 해볼게요. 반대 방향, 팔 길이만큼 옆에다 두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누르면서 옆으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넷, 복부를 조이시면서 다섯, 후, 머리도 길어지는 느낌,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이번에는 옆으로 앉아볼게요.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구부리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 발가락 아래에 링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래서 무릎을 굽혀서 가슴 쪽으로 당기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쭉 펴줍니다. 그러면서 어깨는 내려놓으시고 허리도 같이 펴주세요. 다시 구부렸다가 둘 다시 들이마시고 팔은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여섯 그 대신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일곱 복부 조여주시고 여덟 내쉴 때 복부를 쭉 조여주세요. 아홉 열후 유지 이 상태에서 발목을 발가락을 앞으로 미셨다가 발목을 꺾어서 발가락이 얼굴 방향으로 올수 있도록 당겨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둘 그래서 종아리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셋넷 다섯 후, 여섯 일곱 복부 조이고, 여덟, 가슴 더 펴주시고, 아홉, 후, 마지막 열, 후, 버티기,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최대한 무릎을 펴서 길게 늘려주세요. 천천히 원위치. 반대쪽 발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쭉 펴주시고 다시 구부렸다가 다시 내쉬면서 무릎을 쭉 하나 가슴 펴주시고 어깨 내려주시고 복부 조여주세요. 다시 둘후셋넷 후.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여덟, 아홉, 열이번에 발목을 앞으로 쭉 뻗으셨다가 꺾어서 하나, 다시 쭉 뻗어서 포인, 꺾어서 플렉스. 둘, 다시 들이마시고 셋,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복부에 힘 주시고 다섯, 어깨에 너무 많은 힘을 주지 마시고 버티실 때요 코어 근육으로 버티셔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방향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 다시 걸어주시고. 팔을 쭉 뻗으신 상태.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 다운 해주세요. 롤 다운.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앞으로 밀면서 상체 업.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 다운. 둘, 업, 업. 셋, 롤 다운. 다시 업. 천천히 다리 바꿔서, 반대쪽.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척추 하나하나 롤 다운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업둘 다운 복부 저해주시면서후업 다시 들이마시고 다운 내쉬면서 업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양쪽 링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척추 아래쪽부터 동그랗게 말아서 골반을 눕히셔야 돼요. 눕히신 상태에서 롤 다운 다시 머리 위로 손 올리셨다가 들이마시고 여기까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업 하면서 동그랗게 올라와서 C커브 다시 들이마시고 복부 조여주시면서 롤 다운 다시 쭉 뻗으셨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업 다시 시커브 만들었다가 다시 롤 다운. 그래서 허리가 뻣뻣하게 서서 움직이시면 안 되고 롤로 말아서 움직이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업.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 다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 업. 한번 더. C커브 했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 다운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업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어, 롤 다운을 하나, 둘, 세 개로 나눠가지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30도 롤 다운하신 상태에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쏙 조여주세요. 그러면서 어깨를 내려주시고 다시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60도 내려주시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조여서 어깨 내려주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끝까지 롤 다운 다시 3등분으로 나눠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업 올라옵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버티기 다시 들이마시고 30도에서 내쉬면서 어깨 내려놓으시면서 복부 조이기 후.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다운 60도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조이기 후. 복부가 떨리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조이시면서 끝까지 롤다운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업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사선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몸을 트위스트 하셔가지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30도 롤 다운 이 상태에서 한번더 호흡 복부 조여주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60도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내려놓으면서 등근육 더 써가지고 끌어당기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 다운 바닥까지 내려오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운데로 업 다시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 다운 호흡 어깨 내려놓으시고 이게 어깨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어깨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팔은 쭉 뻗고 그 대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60도 다시 한번 호흡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롤 다운. 들이마시고 반대쪽 남았죠. 내쉬면서 업. 복부 조여서 일어나 주시고. 할수록 막 매트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리, 내려가신 상태에서 다시 하셔도 되고 들이마시고 내쉬면 반대 방향. 내쉬면서 롤 다운. 롤로 말고. 날개뼈 밑으로 끌어당기시고 머리 길게 위로 랭스닝 들이마시고 호흡 더 후.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 60도 60도에서 다시 한번 호흡 다리 뜨지 않도록 해주시고 후.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 다음 가운데로 다시 한번 더 롤업 업.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힘내세요 다시 트위스트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 다운 30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홀딩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60도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홀딩 후.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끝까지 롤 다운 천천히 팔 다리 쭉 뻗어주세요. 그래서 기지개 쭉 펴주시고 발목 한번 돌려보실게요. 발목 발목 돌려주시고 반대쪽으로 발목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그쵸?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업으로 다시 한번 올라올게요. 올라오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양쪽 다리를 이렇게 링에 이렇게 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뻗어가지고 V자를 만들어줄게요. 몸을. 복부 조여주시고. 다시 구부렸다가 어,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몇번안할 거니까 둘 다시 한번 어깨 내려놓으시고 어깨 위로 올라가신 상태가 아닌 어깨를 내리신 상태에서 코어에 집중하셔가지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조천히 천천히 무릎을 펴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마지막 내쉬면서 쭉 펴주세요. 10초 유지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이번에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 주실게요. 그래서 이 동작 해가 허리 세워서 트위스트 하는 동작 할 건데요. 이 상태에서 본인 뒷다리가 근육이 아직 좀 유연성이 떨어지신다, 왜 짧다 하시는 분들은 매트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매트를 말아서, 여기 엉덩이 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대주시면 훨씬 더 쉽게 허리를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세우실 때는 허리 근육을 쓰시는 게 아니고, 복부를 조여주셔가지고, 척추 길이끈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등 근육도 써셔가지고,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날개뼈는 밑으로 끌어당기시고, 머리는 위로 길게 늘려주신 상태. 복부 조여 주시고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과 허리 근육을 쓰지 마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트위스트 하면서 등이 무너지시면 안 되고 척추 세워 주셔야 돼. 다시 들이마시고 둘 반대쪽. 하면서 척추를 이렇게 비틀면서 수건 짜듯이 몸을 쭉 조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 들이마시고 셋. 그래서 복부를 호흡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 다시 들이마시고 네, 복부를 쭉더 쥐어 짜주세요. 다섯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후. 여섯 후. 그렇죠 일곱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게 후. 여덟 후. 아홉 조금 더 잘난 척하면서 머리 길게 들어주시고 열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매트를 푸시고 바로 누운 자세, 응 바로 누운 자세에서 발목에 링을 걸어주세요 발목에다가 링을 이렇게 걸어주시고. 양쪽 살짝 그리고 다리를 포인 하셔가지고 다리가 양쪽 발이 평행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짱이 되거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목이 휘면 안 되고 일직선으로 유지하신 상태. 이 상태에서 90도보다 한 5도나 10도 정도 가슴 쪽으로 조금 더 당기신 상태. 그러면 은 허리 뒤에가 바닥에 다 붙죠. 그쵸? 이 상태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팔은 양쪽 180도로 쭉 뻗어주세요. 이 상태에 발끝 포인 하시면서 길어지는 느낌을 가지시고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갑니다 옆으로 트위스트 다시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복부 힘으로 끌어 올려 주세요 가시는 범위는 어깨가 들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가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복부 조이시면서 배가 튀어나오시면 안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힘으로 끌어올려옵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업 다섯 후 다시 들이마시고 업 여섯 후 들이마시고 업, 일곱, 다시 들이마시고 업, 여덟 복부를 많이 쓰셔야지. 고관절 굴곡근을 잘안쓸 수가 있어요. 아홉,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업, 마지막 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링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발목을 뒤로 접어서 고관절 굴곡근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을 하고 좀 쉬었다가 넘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골반을 여기 들린 거를 바닥에 붙이시면서 그래서 평소에 이게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더 운동 끝나고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허리를 더 붙여서 허벅지 앞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잘안 되시는 분들은 침대에서 하세요. 다시 셋 그리고 매일매일 하셔야지 늘어요. 넷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는,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축이 쉽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이 해주셔야지 늘어나겠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꼭 하셔야 돼요. 다섯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바꿔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래서 이 스트레칭은 다 영상에 나와 있어요 따로 그쵸?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둘 허리를 바닥에 더 붙여주세요 셋넷 조이실 때는 복부를 조여서 하복부 특히 그 다음에 회음부 골반기저근 엉덩이 근육까지 꽉 조여주세요 다시 들이마실 때는 깊이 골반 끝까지 밀어놓으시고 내쉬면서 복부 조여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본인이 주도적으로 늘리셔야지 늘어나요. 마지막 열 무릎을 더 아래쪽으로 눌러주시고 치골을 더 들어올려서 허리를 더 바닥에 붙이면서 서로 잡아당겨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원위치. 네, 이번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누운 자세 응. 일어나셔가지고 처음에는 링을 이렇게 대주시고 그 위에 이렇게 다리 발목 있는 데를 안쪽을 올려줄 거예요. 올리셨죠? 잘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딱 안쪽 면, 안쪽 면 있는 데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발목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거나 휘지 않도록 이 발등이 정면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엘보 서포트 그래서 어깨가 상한 골두가 빠지지 않도록 이 안으로 견갑와 안쪽으로 꽉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버티시고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이기 하나. 조일 때 이렇게 발목이 또 꺾이거든요. 꺾이지 않도록 랭스닝. 그래서 다리가 길어지면서 어, 튼튼하게 수축돼요. 다시 둘. 셋. 넷. 복부 조여주시고. 다섯. 어깨 밀어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 조이신 상태에서 머리, 손, 어깨 내려주시고 조이신 상태 유지 하나 하면서 이 뻗어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조이신 상태 유지 둘 뻗어요. 다시 원위치 왔다가 어깨 밀어놓으시고 셋 뻗고 뻗을 때도 어깨를 팔꿈치를 밀어서 여기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어깨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럼 어깨가 아파. 다시. 넷. 그렇죠. 다섯. 그래서 흉곽이 회전이 쭉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여섯. 일곱. 리은 계속 조이고 계셔야 돼요. 여덟. 아홉. 열, 다 왔어요. 천천히 잘 하셨어요. 이번에는 링을 살짝 올릴 거예요. 살짝만 올려주시고 무릎을 이번에는 아래쪽을 살짝 구부려가지고 발목 있는 데 나서 링을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 상태에서 다리는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면 아까보다 발목보다 조금 위에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머리는 좀 편하게 머리를 이렇게 받쳐주시거나 팔을 펴가지고 머리를 밑으로 내리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공간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유지 조금 더 밑으로 내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발목,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피는 게 아니고 이때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복부를 조이고 치골을 약간 잡아당겨서 허리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허리가 꺾인 상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허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반을 약간 말아서 엉덩이를 조여주시고 허리가 플랫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걸 중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립인 상태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여기 뒤쪽으로 다리가 갑니다. 그럼 뒤쪽으로 할때 허리가 꺾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꺾이지 않게 호흡으로 잡아서 복부를 수축시켜가지고 버티셔야 돼요. 꺾이지 않게 여기 집어 넣어서 이 상태에서 여기 톡 찍고 뒤에 톡 찍고 다시 들이 마시고 둘 뒤에 콕 집을 때 여기 늘어나는 느낌 들죠? 그때 이쪽 허리가 들리면 안 되고 걔를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서로 싸울 수 있도록, 이 잡아당기는 힘과 유지하려는 힘이. 다시. 둘. 셋. 넷. 그쵸? 그렇죠? 다섯.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얘가 원심성 수축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길어지면서 수축하게. 조금 어렵다고 그랬죠. 여섯. 일곱. 여덟, 서로 텐션 주면서 스트레칭 되면서 수축하는 거예요. 아홉, 열, 발끝 더 길어지는 느낌. 긴장 풀지 마시고, 열하나, 열둘, 뒤로, 열셋, 열넷, 열섯 발끝만 이렇게 닿으시면 안 되고, 발 안쪽, 안쪽 면이, 발 안쪽 면이 바닥에 터치. 17, 18, 19, 20.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앞으로 갔다가, 링을, 링반 원을,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둘, 그죠 셋, 뒤로 갈때 내쉬고, 넷, 들이마시고, 다섯, 힘들어도 멈추시면 안 돼요. 여섯, 몸통은 흔, 앞뒤로 막 움직이지 않도록, 복부를 잡아서 움직여주시고 잡아주셔야 돼요. 여덟 아홉 그렇죠?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링을 살짝 앞에 둡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30도, 20도에서 30도 정도 앞에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다리를 길게 하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몸통은 일직선 유지 또 복부 조여주시고 엉덩이 조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어. 골반 높이로 발끝을 세워주세요. 길게 늘려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뒤로 뻗어주시는 거 하나 다시 터치하고 둘 이렇게 하면서 상체가 앞으로 가지 않도록 상체는 계속 유지 셋넷 상체는 움직이지 마세요. 다섯 뒤로 여섯 복부 조이시고 허리 안 꺾이게 최대한 유지 일곱 여덟 아홉 뒤로 푸시 열 푸시 하셨죠? 뒤로 최대한 가신 상태에서 밑으로 터치 하나, 둘, 셋 탭을 찍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상태에 서클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앞으로 오시면 안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 방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약간 시옷자 모양 그쵸? 시옷자 모양 이 상태에서 유지하시고 길게 위로 듭니다. 다시 내쉬면서 다운 둘업 다운 다시 셋업 다운 넷 다음, 몸통 흔들리지 말고 다섯, 후, 여섯, 후, 다 끝났어요. 일곱, 후, 여덟, 후, 높이 들었다가 아홉, 다리가 막헐러덩헐렁덩 걸지 말고 길게 뻗어가지고 고정된 상태에서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반대쪽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바꿔서. 이 상태에서 다리 길게 발목 밑에다가 이렇게 대주시고 아래쪽 다리는 구부려주시고 유지 발목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일직선 유지해주시고 엘보 서포트 팔꿈치 그 다음에 여기 들어서 등근육 쓰셔가지고 옆에 그래서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드림마시고 내쉬면서 링 조이기 하나 다시 위치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둘셋 복부 조이고, 넷, 몸 길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복부 조이고, 아홉, 누르고, 열, 후, 열하나, 여기도 리프트, 열둘, 열세, 어깨 무너지지 않게,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18 1 열아홉 누르신 상태 유지 머리에 손 어깨 내려주시고 하나 트위스트 둘 트위스트 균형 잘 잡으시고 셋 트위스트 넷링 계속 조이세요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옆구리가 땡기게 여덟 후,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다리를 이렇게 살짝 구부려가지고 밑에 자리로 고정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머리는 이렇게 길게 바닥에 해 주셔도 되고 머리를 받쳐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머리 내리고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위에 토탭 탭을 찍고 다시 뒤로 가서 톡 찍고 오시는 거예요. 얘가 길어지는 느낌. 여기 들리지 않도록 복부로 조여서 서로 잡아당기는 느낌. 그러셔야지, 이걸 잘하셔야지 골반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리가 길어져요. 다시, 긴 허리 가지신 분들은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둘, 다시, 셋, 넷, 뒤로, 허리 꺾이면 안 돼요. 배안 나오게, 다섯, 여섯, 일곱, 동작이 빨라지면 안 되고, 여덟, 안쪽 면이, 다리 안쪽 면이 전체가 다, 바닥에 터치. 아홉. 열. 11하나 다리는 최대한 길게 유지하셔야 돼요. 12. 13. 14. 15. 16. 17. 18. 열아홉. 숨을 잘 하셨어요. 이번에는 동물 이루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하나, 후, 뒤로 갈때 후. 둘, 들이마시고, 복부 조이면서 후. 셋, 후. 링 부딪히지 않게.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사선 앞쪽으로 다리를 옮겨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쭉 뻗어주신 상태에서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랑 엉덩이로 잘 잡아주세요. 다리 길게 유지, 골반 높이에서 하나 앞으로 갔다가 뒤로 푸시. 음. 다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둘셋넷 푸시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허리 안 꺾이게 열 유지 이 상태에서 어 밑으로 하나 뒤로 가신 상태 둘셋쭉 늘려주세요 넷 늘릴 때 복부 안 조이시면 안 돼요 다섯 복부 조이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가신 상태 서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높게 드셨다가 그대로 뒤로 가신 상태 계속 앞으로 오시면 안 돼요. 둘 높게 들었다가 다운 마지막 동작이에요. 셋 다운 넷 다운 다리 최대한 길게 다섯 여섯 일곱 뒤로 여덟, 다 왔어요. 아홉, 열, 천천히.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 동작만 더 하고 조금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갈게요. 이 상태에서 링을 발목 사이에 다 이렇게 껴주시고 예전에 엉덩이 운동하셨을 때 하셨었는데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약간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아서 엉덩이를 꽉 조여주시는 거죠. 들이마시고 엉덩이를 치고를 바닥에 붙이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조여주세요. 다시 항문 있는 쪽으로 꽉 조여주셔야 돼요. 둘 다시 셋꽉 조여주시고 넷 손등은 이마 다섯 여섯 더 조여주세요. 일곱 링도 살짝 조여주시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조이신 상태에서 하나 하면 조이고 둘 하면 업 다운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이고 다시 업 다운 들이마시는 거1 내쉬면서 조이는 거2 3은 업 4는 다운 아시겠죠? 하나 후 셋, 넷, 둘, 후,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조이고 업, 다운, 들이마시고 조이고 업, 다운, 들이마시고 리, 엉덩이 조이고 그 다음에 업 다운 하나 둘업 다운 둘 조이고 셋 그냥 들어올리시면 허리 아파요. 엉덩이 먼저 조이고 다시 업 다시 엉덩이 조이고 업 하나 둘셋넷세 번만 더 할게요. 둘둘셋넷 마지막 셋둘셋넷 잘 하셨어요.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앉으신 상태에서 엉덩이 골반 운동하고 난 다음에 꼭 하셔야 되는 스트레치. 그쵸. 그렇죠. 엉덩이 삼각형 스트레치. 이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에 경골 있는 선 부분이 일직선으로 맞으셔야 되고, 발은 살짝 바깥으로 빠져나온 상태. 요 선이랑 지금 골반 튀어나온 뼈. 요 선이랑 일직선 맞춰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숙여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칭이 잘안 되고 어,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 끝나고 한번더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영상이 있어요. 천천히 호흡 둘셋 손등 이마 넷 다섯 음, 천천히 원위치 반대쪽 방향 바꿔서 다리 잘 맞춰주시고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나 늘어나는 방향이나 섬유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더 앞으로 숙여서 천천히 호흡 이 동작 하실 때는 당연히 외측 부분이 아플 수 있고 다리가 저릴 수 있어요. 둘, 셋, 넷. 가슴을 더 종아리에 이렇게 담가 주세요. 다섯. 손등 이마. 천천히 원위치. 천천히 이번에 일어나셔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포인, 포인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옆으로 셋 넷, 둘둘셋 넷, 이때 그래서 골반을 들어 올리면서 옆으로 사선 일직선 만드셔야 돼요. 다시 셋, 둘, 셋, 넷, 넷. 둘셋넷 다섯 후셋넷 여섯 둘셋넷 일곱 둘셋넷 여덟 둘셋넷 아홉 둘셋넷 충분히 가셔야 돼요.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17. 18. 19. 마지막, 20. 천천히. 링 앞에다 이렇게 두시고, 얘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하나, 업. 둘, 업. 이때 고관절 무릎 꽉 밀어서 고관절 아래쪽 고관절에 잘 버티셔야 돼요. 셋넷 다섯 여섯 골반 높이까지 높이. 일곱 발등 앞으로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잘하셨어요. 천천히, 원위치. 이제 반대쪽. 해볼게요, 반대쪽. 포인. 하나, 둘, 충분히 가시고, 셋, 넷, 다운. 둘, 어깨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게, 날개뼈 잡아주신 상태에서, 둘, 셋, 넷, 셋, 둘, 셋넷넷둘셋넷 넷, 다섯 둘셋넷 여섯 충분히 둘셋넷 일곱 둘셋넷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열, 둘, 셋, 넷. 잘하고 있어. 열 번만 더. 하나, 후, 업, 다운. 둘, 쭉, 업, 다운. 셋, 쭉, 업. 다운 넷쭉업 다운 다섯 쭉업 다운 여섯 쭉업 다운 일곱 쭉업 다운 여덟 쭉업 다운 다섯 아홉 쭉, 업, 다운, 열, 쭉, 업, 다운. 앞에 두시고 손 바닥에 대시고 무릎 고관절 밀어내고 들이하시고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여덟, 후. 아홉, 올릴 때 후,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다 왔어요.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천천히, 오위치 진짜 잘하셨어요. 어, 마지막으로 옆구리 스트레칭 하시고 마실게요그 상태에서, 서클. 어깨 충분히 풀어주세요 어깨를 충분히 풀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오른쪽 다시 들이마시고 왼쪽 다시 오른쪽 왼쪽 천천히 원위치 아 오늘 운동 어떠셨어요? 오늘 운동 끝까지 따라 하신 분들 제가 정말 칭찬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운동한 만큼 몸이 좋아질 테니까요. 다들 기대도 하시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